Okay. 빵빵 딴딴 음. 딴딴 딴 시선 손가락, 손가락, 시선 손손락손가선 시선 n dun, she's on, 어 e two, three, 와, <방금> <웃음> 아, <웃음> 저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 아, 안 돼요. 차라리 그럴. 그러, 그러니까 뭔가 말을 꾸미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솔직한 몇 단어로 그냥 딱 끝내야 돼. 네. 촬영하면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<웃음> <웃음> 근데 아직도 제일 있는 거는 창백시와 화요일이 진짜 아아무그 동작 진짜 많잖아 응. 계속 움고화요일 아무 아, 잘기가데빈틈이 없잖아 요 음. 다시 함께 만나요 아. 아, 아.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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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잘안하겠네 아프거나 해야 될것 같아. 내 이제 아무거 이제 끝났네. 아 너무 좋습니다. 장작 2 주를 걸쳐서 응. 끝났네. 너희 가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. 나도 하면서 기분이 좋던데. 나의 새 무대니까. 응. 마지막 무대다 새 무대지. 아휴. 춥다. 무대 가서 심심하면 날개처럼 추고 있을게. 혼가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자식. 봐야 놀아보라고. 뭔가 귀엽다. 응. 아, 근데,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나면. 막 개운한 느낌을 안 해. 아, 그래? 내가 못했다고 그게 아니라, 하고 나면. 요, 너무 감정, 우리가 우리 감정 입을 많이 한 작품인가 싶기도 하고. 어? 어 뭔가 개운하지 않막 이러고 가야 될것 같지? <웃음> 맨날. 트랜스포머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비누 하나가지고. 빨리 와라, 좀. 나 힘들어 죽겠다. 좀 빨리 좀 와라.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어딘지 아세요? 아니. 드스어요드랍 해야겠다. 아니, 그거댄스 레이크! 그거. 아, 아, 다. 아, 그거는 거의 끝이잖아요. <웃음> 와, 씨, 가뜩이나 몸갈래해가지고그수도 없었기 때문말라 죽겠고. 그냥 머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, 우리가? 아, 그러네. 음. 많이 컸어, 민석이. 민석이 마지막, 주게도 렛츠고!